벌 상추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. 뒷마당에 뭐가 남았을까 하고 왔지만 <놀람> 진짜? 오, 후추를 넘어가야 되는구나. 뭔뭐 일이야? 추운데도? 무시만 후추 좀 따야 되겠네. 어우, 이렇게 추운데 谢谢啊哎呦哎 따뜻하구나. 응.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따뜻하니까 우리 아들 펼치고 왔네. 까마 좀아이 새까맣게 되니야이 아저씨 이렇게 파랗게 있을 리가 없지. 혜연이 맛어요거 어떻게 먹는 거야? 이 <뭉쏘> 계란, 야채는 거야만에 <먹을> 거야? <뭉쏘> 1년만, 거야? 그 양념장 야채, 계란만 쑥도 아주 안 죽었어. 쑥 뜨거워서. 또안죽었어 음, 배추는 있는데 반포기. 그 노란 잎넣었도될거까